스마트 그린 제주형 엠분도시라는 굉장히 거창한 이름을 예. 달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됐느냐? 어,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대도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개념인 15분 도시가 예. 제주도의 신도시 개발 명분으로 어, 쓰이고 있다 음... 그렇게 볼수 있는데요 음... 원희룡 도정의 성산업 제2공항 배후도시 전략을 예. 그리고 어, 대정지역의 어, 영어교육도시를 비롯한 예. 신도시 전략을 15분 도시 개념으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음... 어, 결국 스마트 그린 제주형 n분 도시는 예. 탄소 발생량을 줄여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관리 방안으로 제시된 기본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죽도 밥도 아닌 15분 도시입니다. 네, 제주 저녁을 전역을... 어이 15분 도시로 어, 필수생활시설에 거주지로부터 15분 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놓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데요 그런데 15분 도시에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어, 실정입니다 제주도에 도입하면서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때 예. 어,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제주도에 도, 도입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쓰, 쓰는데요 써왔는데 예. 이런바 제주형 이란 단어를 앞에 많이 붙이는 경우가 아, 있었습니다. 예, 예. 15분 도시 공약도 예. 이른바 제주형 N분 도시로 추진될 그런 모양새입니다. 대도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15분 도시 개념을 예. 무리하게 이식한 그런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 얘기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용역보고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 여기다 이식한 겁니까? 네. 거기에 이 내용이 담겼는데요. 예. 어, 용역지는 최근 발표한 용역보고서에서 스마트 그린 제주형 엠분도시라는 굉장히 거창한 이름을 예. 달았습니다. 스마트에 그린에 또 제주형에. 예. 어, 그런데 그 보고서를 가마, 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내외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그 15분 도시, 21분 도시 등 N분 도시들에 비하면 예. 특별하게 스마트한 부분도 없고 특별하게 그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오히려 농촌 지역을 개발해서 도시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 15분 도시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는 라 지적까지 제기가 됩니다. 그 얘기 종합해보면 은 사실 15분 도시라는 개념이 대도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인데. 네네. 이거를 제주도에 무리하게 가져오다 보니 오히려 도시화의 명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네 이번 도시기본계획 연구용역진도 예. 같은 지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 내용을 보니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용역진은 15분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밀도, 근접성, 다양성, 디지털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음... 그런데 오영훈 오영훈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어, 대표 공약으로 내놓은 건 취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국인데요 예. 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오 지사 스스로도 15분 도시 관련 발언을 예. 조금씩 바꿔왔거든요 예. 예, 처음에는 제주 전역 거주지에서 고행 그리고 자전거를 통해서 필수생활권에 어, 도달토록 하겠다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분명히. 예. 그런 그게 런그 15분 도시의 본래 취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음. 이게 제주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예. 중산강 같은 경우에 자전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용하겠습니까? 예. 음. 그래서 나중에는 대중교통이나 승용차 이용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어, 바뀌었습니다. 아 자동차도 포함이 됐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분 도시 기후위기 문제 그리고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도 어이 15분 도시 개념이 의미가 있는 건데요 예, 예. 녹색 도시를 지향하고 지향하고 어, 보행과 자전거 이용 환경을 극대화하는 그런 도시계획입니다 예. 탄소 발생을 줄이고요 예. 어, 그런데 오지사가 공약은 내걸었는데 시분 어, 도시는 어쨌든 어, 추진은 해야겠고 예, 예. 그런데 승용차 그리고 대중교통 관련해 가지고 예. 포함 시키지 않는다면 이게 어려워지고 그런 어떤. 굉장히 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 15분 도시 계획의 핵심을 그런데 놓쳐 버리게 놓쳐 버리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 예. 맞느냐 그런 지적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알맹이 없는 음. 핵심을 버려 버린 15분 도시가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용역진도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 용역진이 우영훈 지사의 공약에 따른 15분 도시 계획을 (2040) 도시계획에 적용하는 또 방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걱정 예 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번 그 (2040) 도시 계획이건 도시기본계획 예. 장래 20년 후를 내다보고 설계해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용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2020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예. 어, 그런데 2022년 7월에 오, 오영훈 지사 취임 후 15분 도시개념이 이식됐지 않습니까 어, 용역 발표가 어, 오영훈 도지사의 취임 후 불과 5개월 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오지사의 대표 공약을 구색 맞추기 식으로 끼워 넣었다는 그런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됐느냐. 어,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대도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개념인 15분 도시가 예. 제주도의 신도시 개발 명분으로 어, 쓰이고 있다 그렇게 음... 볼수 있는데요. 용역진이 도시계획 용 어, 용역진이 이렇게 추진한 도시계획은 결국 원희룡 도정의 성산업 제2공항 배후도시 전략을 예. 그리고 어, 대정 지역의 어, 영어교육도시를 비롯한 예. 신도시 전략을 15분 도시 개념으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아 이번 용역이 성산업 제2공항 배후도시 그다음에 이제 영어교육도시가 동서의 이제 중심축으로. 네네. 어~ 놓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런 개념을 결국 뒷받침해 줘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네네. 보고서의 부문별 계획을 직접 살펴봤는데요. 예. 15분 도시와 직접 연계한 내용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마저도 고밀도, 복합 등 토지를 압축적으로 이용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음... 어, 결국 스마트 그린 제주형 N분 도시는 예. 탄소 발생량을 줄여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관리 방안으로 제시된 기본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본래 취지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은 그 앞에 수식어들이 많아지는 경향들은 많이 있긴 한데 네. 지금 그김 기자 그 부분을 짚어주시는 거고 그 외에 15분 도시 연계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아, 그리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계획은 두 건이 확인되는데요. 예. 어, 15분 접근을 위한 어떤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접근성, 그리고 가수, 가로수, 녹지 정비, 여권 개선 등의 항목인데요. 예. 사, 어,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이죠. 어, 그리고 좀 피상적이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그나마 조금 유의미해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예. 공원 서비스 수혜 지역 공원 유치권 설정 관련 부분인데요 예. 이 부분도 어, 굉장히 단편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건 실정입니다 어, 그만아마 구체적인 내용 잘 보이지 않고요 예. 보고서의 방대한 내용 중에 이 정도 뿐입니다 오영 지사의 공약을 5개월 만에 이 장래 20년 후를 내다보는 예. 2040 도시기본계획에 억지로 끼워 맞췄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주형이잖아요 제주형 네네 <웃음> 그니까 제주에 잘 맞는 스타일의 15분 도시 뭐 예전보다 좀 좋아진 개념을 만들어낸다면 사실 못고 또잘될수 있습니다만 김 기자님 얘기로는 정말 이도저도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 자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이렇게까지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런데 제주도가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 지구 기본 계획 수립 용역도 발주를 했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어약 1년 뒤에 이 15분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음... 전후관계가 조금 어긋난 것 아닌가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예. 15분 도시 개념을 정확하게 어, 수립하고 예예. 그 이후에 20년 뒤에 제주도 도시계획을 예. 만들어 나가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나 그렇게 아...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이제 도시기본계획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은 15분 도시에 관한 예. 기본 구상을 잡아나간다 예. 조금 이 절차가 살짝 어긋났다 그렇게 아... 볼수 있겠습니다